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방감사 김병주 의원입니다. 오늘 외국 군사지원 국회 승인 의무화법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홍기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정숙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우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외국 외국 군사지원 국회 승인 의무화법 발의 기자회견입니다.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위 감사 김병주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이타 통신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리 군의 군사 대비태세와 국제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범위를 인도적 경제적 지원으로 국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살상인 무기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에는 선을 그어 왔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를 예고해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무기 공급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전쟁 개입을 의미한다며 무기 제공은 반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즉각 민감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군사적 지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북한 위협에 대한 우리 안부, 우리나라의 안보, 우리 안보 공격이 발생하고 국제관계의 위험천만한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최근 2중열 정부가 우리군의 155mm포탄 50여만 발을 우크라이나 지원 차원에서 유럽으로 반출하고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에 제공되는 155mm포탄은 우리군의 핵심 일자로 50여만 발이면 상당한 수준의 양입니다. 155만 발 155mm 포탄을 대량 반출하는 것은 군수품관리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군수품관리 훈령 제34조에 의하면 예비탄약 수량은 60일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수품관리법 제14조에는 국방 간서 또는 각군의 운용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국정감사 때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의 155mm 폭탄 보유량은 30일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5 2여 만발이 국외로 반출된다면 우리 군의 보유량은 20일치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우리 군의 비축 수준이 위태로워지고 전시인무 수행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155mm 포탄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물자입니다. 이를 대량으로 반출하는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내행을 거주하고 있는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정입니다. 155mm 포탄을 무턱대고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큰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지역에 전투장비와 탄약을 지원하는 것은 파병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헌법제 60조에서는 국회가 파병과 상호원조, 안전보장 등에 관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적시했습니다. 외교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가 분쟁에 휘말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분쟁국가에 대한 전투장비나 탄약의 대여 양도, 수출에 대하여 국회 동의권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탄약을 제공하고 대러관계가 악화해 국익이 위협을 받아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국제적 분쟁지역에 대여 및 양도, 수출 등의 군사 지원을할때 국회의 승인을 의무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평택각지역 홍기원 의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법안은 두 가지 법안입니다. 군수품관리법과 반미사업법입니다. 군수품 관리법에는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 대여 양도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를 명시했고 방위사업법 수출 허가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이는 국방부 장관이 무기 대여 양도에 대한 승인권 및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 승인권을 보장하면서 국회의 동의권을 추가한 입법입니다. 대통령의 긴급역량 발동에 따른 군사지원 제공 시에는 국회의 사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하여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무기수출통제법 AECA에 따라 우회가 타국에 대한 무기 판매, 대여, 허가 및 금릉지원, 수출용 무기 판매의 허가 등에 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깊어져 대만에서의 군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을 꼭 통과시켜서 분쟁지역 군사지원에 대한 국회 승, 승인을 의무화하여 국민과의 소통 및 공론화 과정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